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네 나나씨 어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ETF 승인을 또다시 거절했다라는 기사 보았나요? 어 저도 봤어요 아 보셨구나 맞아요. 사실 24일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는 줄 알았는데요 하루빨리 승인 요청을 거절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SEC는 프로셰어즈가 제출한 두 건의 비트코인 ETF 그라나이트가 제출한 두 건의 ETF 디렉션이 제출한 다섯 건의 인버스 ETF 등총 아홉 건의 신청에 대해서 모두 승인 거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제 ETF 승인권에 관련한 새로운 기사가 나와서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 c n n 보드의머요일 제이크랜턴 씨가 직원들이 작성한 명령을 좀더할 거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의 트위터도 첨부가 되어 있네요. 네, 다음은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인데요. 음. 헤스터 피어스는 싸움을 벌인 것에 대해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하지만 어제의 거절이 번복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라면서 긍정적이게만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일본에서는 크립토 마마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불어요? 어 헤스터피아스를 그 헤스, 어 크립토 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어 저희는 그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칭은 없는 아, 것 같아요. 없어요? 아네 음.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베네겐솔리드엑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승인 요청을 내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연이은 ETF 승인 요청 거절로 비트코인 시세 반등에 기대를 가지셨던 투자자분들께서 아, 어, 좀 힘이 빠지지 않으셨을까 네 많이 좀 걱정되네요 네 저도 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SEC의 ETF 승인 요청 거절은 생각보다 비트코인 시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나요? 네, 저도 좀 예측을 하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SEC 위원장이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어제 승인 거부 결정이 번복이 된건 아닌데요. 네, 이번에 신청된 ETF들이 사기와 시장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래소 규정에 부합하지 못했고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대규모 시장이라는 점 인증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승인 거절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시장이 조작에 민감한가 전통적 방식으로 사기 및 조작을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가 투자자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가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SEC는 이번 승인 거절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를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디까지나 시스템상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의견은요 투자 가치나 혁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서 어 그러면 좋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앞으로 있는 일정들이 더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그라나이츠 디렉션 일정은 23일 새벽에 모두 미리 발표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요. 현재는 9월 30일, 베네겐솔리덱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신청권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ETF니까 우리 많이 힘을 내서 지켜봐요. 이번에 승인 거부 결정된 9건의 ETF는 선물 기반 9월 30일에 있을 베네겐솔리드 X ETF는 현물 기반의 ETF죠. 오 음. 나로도! <웃음> 나로도! <웃음> <웃음> 선물 기반은 CM이나 CBO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종목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ETF고요. 현물은 현재 거래소에 거래되는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ETF입니다. 음. 네, 즉 베넥솔리드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한 펀드가 아니라 기초자산이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음. 지금까지 있는 상화를 보면 크립토마마가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는 ETF 하나 그리고 9월 30일에 발표 예정인 ETF 승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추가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좀 추가가 되어야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어, 비트코인 현물을 보관해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은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이 그 예시가 되겠죠? 아 골드만삭스!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을 살수 있는 신뢰도 있는 거래소 역시 필요합니다. 음, 음. 어, 그 예로는 11월에 오픈 예정인 벡트가 그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현물 기반의 ETF 상품일 경우고요. 음. 선물 기반의 ETF인 경우에는 시장 가격 조작에 대한 감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SEC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ETF가 요 기초자산을 시카고 옵션거래소 등 파생상품 시장에 연동한 상품인데도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제도적 요건은 갖췄으나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선물의 특성상 해킹의 위험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따로 커스터디 기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 조작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나를 ,なるほど. 전반적으로 침체된 블록체인 시장의 상승 전환을 위해서는 현물 기반의 ETF 승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메이저 시장으로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금 이 분위기는 우리가 한 번쯤은 꼭 겪고 넘어가야 할 성장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해요! 예! ETF 일정 앞으로도 저희와 쭉 보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한테 큰 힘으로 됩니다. 댓글도 달아주세요. 블로김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b y 바이